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도난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약 성애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MBTI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MBTI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심리검사를 많이 해보셨죠? m b t i 란 것은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작가 브릭스의 자기와 자기 딸이 만든 이제 인디케이터, 심리지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우리가 경영이라든지 또는 사람의 인간관계라든지 이걸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심심풀이로 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남을 또 관계상 또안 좋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무엇이고 이것을 좀 통찰적으로 봤을 었때 어떤 관점으로 또 새로 볼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MBTI는 네 가지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 두 번째 지표, 세 번째 지표, 네 번째 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지표는 에너지의 흐름에서 그 방향을 바깥으로 내느냐 아니면 자기 쪽으로 내느냐의 그 방향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의 그 들어온 흐름을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입력하는 정보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 지표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 지표는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첫 번째를 제외하고 두 번째 지표부터 보면 은두 번째는 입력, 세 번째는 처리 과정, 네 번째는 출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부터 먼저 보시면 두 번째는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감각 신경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시, 청, 후, 미, 초 이런 다섯 가지 오 감각을 써서 받아들이게 되죠 이 받아들일 때 살라무스라는 시상으로 정보를 통합하게 되는데요 이 통합을 할때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감각을 인식하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겉의 표면을 인식을 하는 센싱형 S형이 될 것이고 프라이탈 콜텍스라는 두정엽의 대네피지를 쓰면서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앞쪽 생각을 판단하는 대네피지를좀더 많이 쓰는 사람들은 겉보다는 속을 바라보는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죠. 인튜이션이라고 해서 N형이라고 합니다. 어, 쉽게 말하면 S형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바깥을 많이 위주로 판단을 보는 것이고 N형은 사물이나 사람의 안을 좀더 바라보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보의 깊이로 따지면 S형은 바깥, 그표면을 위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S형은 숲보다는 나무 디테일한 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현실 감각이 좀더 더 뛰어나고 관찰을 세심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체를 보는 것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N형은 저 정보를 가지고 더 깊이 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많이 해서 속을 바라보고 좀더 이상적인 면이 있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려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심한 면이 떨어지고 어떤 면을 대충 하려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 홈쇼핑에 누가 물건을 판다고 라 TV를 같이 보면 S형은 어느 게더 나을까? 어느 게더 좋을까? 라는 세심한 관찰을 한다면은 n형은 왜저 홈쇼핑에서 저사람이 물건을 팔까 다른 채널에서 돌리니까 이익이 나오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뭔가 연합을 해서 하는게 아닐까 좀더 속을 바라보려는 그런게 n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는 어떻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n형은 왜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s는 좀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하고, n은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서 좀더더 더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이 S가 남성 호르몬을 만나느냐, 여성 호르몬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남성 호르몬은 여기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봉적시가좀더 발달하게 하고 주변시보다는 내가 보는 것을 좀더 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잘 보게 하는 면이 있고요. 여성 호르몬은 주변시야를 많이 보게 하고 정적인 면을 좀더잘 보게 합니다. 그래서 S형이 에스트로겐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면은 좀더 주변 시야를 많이 봐서 겉을 좀더 디테일하게 많이 보려고 하게 되고 S형이 테스토스테론 만난다면 은그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그 겉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좀 단점으로 따지면 은에스트로겐 쪽은 수박 겉핥 기술으로 될 수가 있고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형은 어떤 이쁜 사람을 봤다 그러면 그 쪽에 탁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깥에 매력만을 보고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형이 에스트로겐이 많은 사람한테 있었다면은 잎보다는 가지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많고요 N형이 테스토론 만나면좀 들고 팔고 완전 그것만 하는 취미를 하더라도 중독이 될수 있는 약간 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N형이 테스토론이 많은 사람한테 있다면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중독적인 게좀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지표를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T형이냐 F형이냐 T는 Thinking, 생각을 하는 사고형이고 F는 Feeling, 감정형인데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였다면 정보 처리를 할때 대뇌피지를 많이 쓰게 되면 대뇌피지를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사실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Feeling, F형은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서 처리를 할때이 처리하는 과정이 대뇌피질 보다는 림빅 시스템이라는 변형계가 좀더더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좀더 이해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은 T형은 받아들일 때 생각 자체를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의 시비의 관점에서 보는 형이고 F는 받아들일 때이 생각 자체를 좋다 나쁘다 내 편이다 니 편이다 이런 관계를 설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형은 논리적이고 사실관계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좀더 선호하게 를 되고 F형은 어떤 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걸 좋아하냐 싫어하느냐 호불호를 좀더 따지게 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더 중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방식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느냐 이성적으로 사고하느냐 아니면 감성적으로 사고하느냐 이 차이로 인해서 T냐 F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표가 출력과정입니다 이 출력과정은 정보를 처리를 하고 나서 에너지가 나가야 되겠죠 보통은 팔다리로 나가거나 말로 나가거나 이런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현을 할때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를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천천히 판단을 어떤 울타리를 두고 어떤 자기의 규칙 아니면 남이 세운 규칙 하에서 천천히 내가 내도 되는지를 저징, 판단을 해서 하는 판단형을 J, 저징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울타리가 없이 자유로운 영혼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현을 솔직하게 내려고 하는게 Perceiving, 인식형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P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J는 이 받아들인 에너지를 낼때 조금씩 조금씩 내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식으로 천천히 하는게 많고요 피형은 그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나서 바로 내뱉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즉흥적이고, 화끈하다고 할 수도 있고, 솔직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잘안 하지만 남들한테 비밀을 지키라고 얘기해놓으면 자물쇠가 없는 사물함처럼 그냥 바로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 지켜질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 형이를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자기 비밀을 알리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해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J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형이고 속도는 느리지만은 실어 수가 없는 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P형은 J형인 사람을 볼때 답답해하고 좀더 빨리 가면 되는데 왜 빨리 못하냐고 재촉을 하게 되는 형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테두리에 자기가 갇혀있는 것을 좀 싫어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표현할 때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J냐, P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가 에너지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게 E냐, I냐. E는 e x t r o v e r t 외향적이고, I는 introvert, 내향적이란 뜻인데 이 에너지 전체,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입력, 처리, 출력이라면 이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결국은 바깥으로 내느냐 이 에너지 흐름을 안으로 자기가 그냥 머금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말을 못하는 이런 형은 I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결국은 에너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에너지가 내가 크다면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상대방보다 크다고 생각했을 때는 분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형이 되는 것이고요. I는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작다고 느껴지면 내향적으로 되는 거죠. 소심해지고 겁이 많아지고 남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 못하게 되고 이게 아이형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의 속도는 J냐 P냐 라고 말씀드렸고 에너지의 세기는 이냐 I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냐 I냐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무리가 어떠냐 전체적으로 사자들을 무리가 있다면 아무리 자기가 이라도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아이였는데 토끼 집단에 가면 은 자기가 또 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집단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가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MBTI 검사에 보면은 어, 어떨 때는 이가 되고 어떨 때가 아이가 된다. 그거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에너지가 셀 때는 이, e, 에너지가 작을 때는 비교적으로 아이. 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를 내뱉는 것, 내 속의 생각을 좀 내뱉고 담고 있지 못한다면 이. E. 속의 생각을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말을 하면 안되겠다 라고 그 생각을 머금고 있을 때는 i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각신경을 씁니다 이 감각신경을 써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겉으로 받아들이면 s 속을 보고 받아들이면 n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고에서 겉에 있는 대뇌피질로 이성적으로 사고하면 T 이 받아들일 때 속에 감정을 써서 받아들이면 F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낼때 천천히 내면 은 J, 빨리 내면 은 P 그리고 에너지를 세게 내버리면 E 그리고 에너지를 작게 작게 내버리면 I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입력, 처리, 출력에 관련된 것이고 이 출력을 어느 만큼 세게 내냐, 어느 만큼 작게 내냐에 따라서 E와 I가 된다. 결국 MBTI라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와 컸을 때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었을 때 남자들의 집단과 여자들의 집단, 이 집단에 마다 다 MBTI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어느 정도 MBTI로는 판단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절대 성격으로 구분하신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이 사람은 이런 형이라고 아예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그래서 MBTI는 어떤 식으로 그 에너지 흐름이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처리돼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나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쓰면 훨씬 이제 인간관계에서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한다든지 자기를 바라볼 때 자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깊이 몰입을 해가지고 절대화시키지 마시고 아 이것은 m b t i 란 것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에너지가 주고받고 할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들어갔다가 뜻이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 MBTI를 심리검사의 단순한 재미놀이로만 생각하셨다든지 너무 깊이 있게 탐구를 하시려고 하셨다면 오히려 좀더큰 개념으로 봐서 못하다 잘하다의 어떤 우월과 열등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에너지의 쓰임새가 다 다르고 받아들임이 다 다르다. 결국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다 다르고 그표현하는 언어가 다 다르고 표현하는 몸짓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각자를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